계획하신 이 기쁜 날 놀라운 사랑으로 축복하신 날 감사하며 찬양할 때한 마음 내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되. 기뻐하시죠 우릴 통해 기뻐하시죠 우릴 통해 기뻐하시죠